제 카메라에 이렇게 있으면 되게 어색하죠? 아니요, 지금 진짜로 깨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다고요. <웃음> 첫편 보셨어요, 둘이서? 여러분들은 광수TV 1편 보셨나요?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운사장님이랑 워낙 친해가지고잘 하세요. 아 예, 여기도잘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자동차 부품 음. 외국에 오래 다니다가 네. 제가 이게 장면도다하고부 음. 음. 뭐, 뭐. 같은 부품 음. 장인조이라고장인조카라 네. 처음에는 없고, 네. 예산의돈좀 네. 네. 있고, 영통 내 것은 그서지정을 하고 있는 니다니단전주창업분고입이죠프리사이즈에 네. 확실히 달려가지고. 영금포 음. 먹자블로에서 네. 자기 인테리어 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공부 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오픈 예산 그러면, 그, 저, 그, 저, 그, 그, 그, 그, 족밥집 사장님은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막, 맛있어가지고. 아. 네, 그 맛있어. 그러면, 하셨을까요? 그 프랜차이즈는 계속 하셨던 분이신가요? 예, 지금도 한, 직접 한 16번째 정도 감염병을 하시는데, 아, 네. 생각 이남 아, 네. 쪽에만 하시고, 네. 지금 서울로 인사를 오셔가지고, 네. 서울을 처음 이제 한다고. 아, 음. 서울 쪽으로 이제, 이제 하려고 하시는, 음. 뭘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누르가드릴까요아예 여쭤보세요 어디다 드릴까요? 장발 장인 족발 장인 족발 608이라고요 네 오. 맛있게 보이네요 음, 네. 네, 맛있습니다. 아, 먹거리다, 먹거리다, 먹이 아니네. 음, 부드럽게? 예, 플레이션이거 어. 그날 그날 바로 삶고요. 네. 그냥 최적화 된 맛을 만들려고. 음. 네. 2시간에 20개씩 삶아가지고. 네. 이렇게 수단을 시키니까 네. 맛있습니다. 음. 온도 예. 온도도 다 채트해지고. 예. 음. 온족발 전문점이거든요. 네. 온족발 이런 것도 없이. 네. 네. 음 예, 맛있어요. 제 드시면 드셔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먹어봐야먹다봐 ㅎ <웃음> 일단, 좀 먹으면서 하시죠. 예, 예. <웃음> 이이이분 이분도 주반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제 예, 참치 그, 개업하셔서 이제 좀 자리 제대로 잡으시요 예. 예. 대부분의 이제 하시는 분들이 주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방부터 많이 배우시긴 하잖아요. 근데 주방을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주방을 모르면 또주방장들한테또 휘둘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는 이제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족발을 잘선택하신는것 같아요. 접근성도 네, 어차피 어, 저주창업식으로 하니까. 근데 족발 프랜차이즈를 한 친구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요? 제인님 제인. 지금 저 친구야 <웃음> 저 친구가 프랜차이즈를 받고 네 예. 족발을 창업을 한번 했었어요 지금은 지금 뭐저차 촬영 고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족발집을 운영을 했었어요 브랜드 어딘지 저화모르겠습니다하아 <웃음> 이건 편집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저 친구는 망했다는 얘깁니다. 아저 <웃음> <웃음> 친구는 또 망했을 거예요. <웃음> 본사 사장님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본사 사장님이 얼마나 제대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인지, 예.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만 위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참고로 어, <웃음> 그분들 이제 네. 어릴 때부터 요식업을 하셔가지고 음, 네. 명동에서 돈가스를 좀. 음. 돈데 많이 버시고 음. 그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음. 안되가지고오 음. 오산 쪽에서 하셨다고 하는 알고 있거든 음. 진짜 열심히 생활 대단하신 분이 제가 믿고 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분이 도와주시면 훨씬 유리하죠 그 일단 다 배워서 음. 하는 거 음. 때문에 음. 음. 부담도 응 음. 음. 쉬고 열심히 고 있습니다 이제 K 마시고 처음 받는 네희 네. 인생을 이 네. 하고 있는 음. 음. 지금 4개월째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직영점에 가서 네 음. 교육을 하면서 이제 썰고 썰고 흥이치도 하고 전반적으로 배웠어그 음. 음. 지금 전수해 주시면 그 사장님이, 예. 그, 100개 안 넘은 이상은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더중요할 겁니다. 그, 음식 만드는 거 있는 거는, 뭐, 요즘은 워낙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장사하는 그, 테크닉을 배우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그 사장님 좀 많이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와주실 거라고. 그 음. 워낙 좀 자율적으로 좀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 음. 재료 같은 것도 사입을 좀 하고 음. 그 족발, 소로 이런 거는 이제 계약 때 대도 최소 이런 것부다 사입을 음. 해야 되는 한 음. 좋은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그런데 음.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채소나 뭐 이런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싼 거만 찾을 수 있거든 예. 네, 그리고 죠그 장사가 안되면 은더싼걸또 원하게 되고 장사에 맞추려고 또 거기에 맞는 걸 쓰지 않고 또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예. 생기고 그래서 저 이제 프랜차이즈 저도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네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것 같아요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는 이 식자재로 남기는 프랜차이즈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매장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네. 그쪽 그족발집 사장님도 뭐, 나름대로 내용이 있으시니까, 예, 네. 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충 얘기만 들어봐도 지금은 로열티를 받지는 않으시고요. 네. 족 킬로당 네. 얼마? 음, 음. 주류는 아시열티를안받으세요 네, 족발 <웃음> 족발 이게 앞다리 뒷다리 같은데 족당 얼마씩? 아 그거 개념이구나. 제가 네. 치킨 치킨나요 아, 그런 개념이죠. 아. 주류에서 또. 음, 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괜찮은데, 아, 네, 네. 네. 음, 아, 네. 음, 대신에 다 알려져 있니까뭐 음, 열심히 해라. 음, 그냥 네. 적발을 음, 해서 뭐 이제 똑같이 맛을 내서 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사 스킬이에요. 그렇죠. 에.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그분도 지금은 이제 대표님처럼 거기 계시지 않고 네. 선업에는 안 계시거든요. 네. 네. 어. 근데 거의 뭐 이렇게 바쁘니까 뭐 거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음. 가는 것 같아요. 음. 거기문제대나 이런 것도 눈져별 보기에는 음. 아까 말씀하신 장사 스킬이라는 거. 교육나 그런 부분 안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가끔씩 가서 관리는 가능해요. 근데 저를 믿고 이제 따라지는 친구들이 같이 관리를 해주니까 그 부분은 또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왼쪽 음, 이런 거는 없고 거기서 그 음, 문인이 도와주시고 매형보다는 음, 같이. 음. 네. 네, 예, 이번에 그 프랜차이즈 사업만 여저어 가시고 음. 사람 없을 때만 가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정도도그 음. 음. 부분은 저는 이제 그쪽에서 많이 신경 써서 예. 관리를 좀 같이 좀 해줬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생각이좀 들긴 해요 근데 정말 여리도 <웃음> <웃음> 중요하고 컨셉도 중요하지만 그 이제 수백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사에 시킬려면 그런 부분을 캐치하시는 능력을 갖추는 것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시다 보면은 한번 이제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을 것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경험하진 않거나 또알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제가 고름 정도는 이 카운터를 보면서 고개 응대쪽이 많이 신경을 써서 해봤거든요. 네. 대충 대충은 감은 오는,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어렵더라고요. 네. 주방보다 허이더 네. 힘들고 허을관리할수 관리,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더 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방 먼저 하셨으니까 차근차근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저가 이제 멀티플레이를 해야될거예요 족발삼고 이제 썰고 고객 응대도 하고 족발삼는거는 제가 아는 아니, 사람 없이 음. 혼자 해야되는데 음. 그 음. 뭐. 일반 그 회사하고 리게 가게는 사장 할줄 아다 제가 할줄 좀, 좀 알아좀 가족 있으면 좋은데 네. 조카가 음. 같이 다가또나 가족은븐을할요가족은하지마세요 <웃음> <웃음>